다도 고치고 그럼 오늘 올려? 일단 오늘 올리는데 나이 먹지 근데 햇빛 날도 찍어 예쁠 것 같은데 맨투맨 맨투맨? 맨투맨은 찍게? 맨투아 맨투맨 야 오늘 한팔 했는데 부산 1 7도래한파의 기준이 에이. 어떻게 된 거야? 이도까지들어간다도 나. 이게 아무겠지. 야, 나 민트색 상 있어. <웃음> 에안 들어. 도착했습니다. 거의 모든 라인업을 가나스임에서 완성을 시켰거든요. 가나스임 가입하면 주는 회원가입 쿠폰이랑 가나스임 어플 설치 쿠폰 쿠폰을 두 개를 받았는데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눴어요. 품목을 쪼개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결제를 했습니다. 회원가입 쿠폰이랑 어플 설치 쿠폰 오늘 는 나무지게 썼거든요. 7,000원 할인받을 거를 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어요. 자잘한 수경, 수모 이런 거는 아직 안 왔고 수영복만 먼저 도착했어요. 올해 바로 첫 수업인데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긴 해요. 한꺼번에 다다다 뜯고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수영복부터 먼저 뜯어보려고요. 굉장히 시끄러운 느낌의 패턴이고요. 음, 귀엽다. 이거를 내가 입었을 때도 귀여울 것인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 키치피치 원피스 수영복 플로럴 파티 M 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가슴팍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었는데 패턴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 비키니 수영복은 가슴 부분에 캡 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가슴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실리콘 브라? 누브라 같은 걸 하나 사긴 했거든요.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등판은 시원하게 까져있어요. 수영하는 분들이 수영복 OOTD? 그런 걸 찍으시던데. 저는 장비빨을 세웠잖아요. 피드에 몇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방금 수영복을 피팅을 했는데, 와. 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엉덩이가 두 짝이 있잖아요. 근데 제 엉덩이가 방금 네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저한테 영업하셔가지고 구입한 트렌드 코리아. 2024 구입한지 좀 됐는데 오늘 영상도 료로도 했겠다. 수영복 입고 충격도 받았겠다. 오랜만에 책을 읽어보려고요. 올해 안에 읽는 게제 목표고요. 술은 하지 마. 트렌드 이런 거, 흐름 따라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은데 읽기 어렵다는 평도 있어가지고 못 읽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짠. 오늘 운동복은 나이키 크롬 멘투맨 입었고요. 레깅스는 데뷔에요 레깅스고 이게 엄청 길어요. 뱃살을 가려주니까 프로 기장의 상의랑 입기 좋아가지고 펠라테스 하러 갈때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면 춥기 때문에 눕시 딸래미가 우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펠라테스 다녀올게요. 누구냐고 물어보고. 숨이 들어가, 숨이 가. 이제 뭐든 준비가 되었어. 이제 찍으면 되겠어. 음. 아니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아니야 26평형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우리 집은 응. 어, 빌라고요. <웃음>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빌라고. 빌라고. <웃음> 몇 턴지를 말하지 마 동네 이름도 말하지, 아. 말하지 마 저희 집은 음. 빌라고요 네. 2 5 이고, 2 8평짜리 방은 3개고 미드 센츄리 를 좋아해서 미드 센츄리인데 왜자기장를 자... <웃음> 이거 설명하려고 오. 지금 얘기습니다미드 센츄리인데 한국적인 걸 좋아해서 자기장을 음. 당근마켓에서 홀값을 음. 이건 뭐죠? 이건 제가 그냥 자주 쓰는 모잔데 새 건데 아까와가지고 쓰기 <웃음> 자주 쓰는데 아까와서 게 뭐야? 아우 어, <웃음> 어. <웃음> 12월로 바꿔야겠네. 다달 닦고 난뭘 하면 되는데, 진짜 비싸지네.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응. 세상이 내가 월세 살때 다들 전세대출 막 1% 2%대로 응. 받아가지고 전세대출 받았더만 대출 금리가 <웃음> 올라가지고 월세만큼 응. 나가고 오롱하는 것만 <웃음> 지금은, 지금은 월세가 됐어 <놀람> <떴어어주는> 영수 <놀람> 아니야 농하네 진짜 응. 이래 놓고 이제 다음에 월세 가면 또 전세의 그거 한다? 아휴 응. 응. 그거 아니야 농은쇼주식것 같아 농은 이것도 <놀람> 108야? 이건 실버 108 뭐가 좋을까? 다음 아이템은 다음은 뭐 해야 될까? 뭐가 유해할지 모르니까 몸을 겨냥해서 고맙면니다 고맙습니다 러면합 뭐가 유맙습려나 뭐가 좋을까 아이템이 하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녀이녀이녀석이녀석이나석은이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친구 집에서 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 집에 언박싱으로 뛰어왔습니다. 아! 저희 집에 올해 12월 연말을 맞아 저한테 셀프 선물한 어드벤트 캘린더고요. 여러 브랜드에서 나온 실용적인 캘린더들도 있지만 먹고 치우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캘린더를 사봤고요. 한달 동안 세워두기도 좋아 보이고요. 포장도 안돼 있고 생 초콜릿이 그냥 냅다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바로 까먹으면 되겠어요. 장비들이 드디어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까가지고 뭐 샀는지 네, 보여드릴게요. 습식 타올입니다. 스펀지처럼 몸에 물기를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런 수건이라고 하던데 정말 궁금했어요. 수리니 블로거님들이 다 습식 타올을 추천을 하셔서 수리니픽 저도 따라 사봤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입했어요. 색깔이 랜덤 발송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 오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블루 계열로 왔어요. <웃음> 어, 냄새가 나네. <웃음> 수건이 이게 축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찹찹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펀지보다는 좀 실리콘? 그런 느낌으로 부들부들하고 이게 수건의 기능을 제대로 할까? 의문이 드는? 빨아서 들어 와야 되나? 이게 세탁이 되는 재질인지도 모르겠어요.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수건이래요. 후그 미러. 수경을 구입을 했고요. 미러 선글라스처럼 눈알이 안 비치는 수영이 헐벗거잖아요 <웃음> 몸은 못 가려도 이제 눈알은 가려져서 초보들은 그런 수경이 좀덜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구입한 미러 수경이고 짠! 요 아래 카메라가 비치는 게좀 킹받아가지고 정면 샷은 못 보여드리겠는데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어서 위아래 구분이 되는 디자인이고요. 제가 수경 사면서 중요시했던 부분 밴드가 하얀색일 것 제가 휘황찬란한 수영복으로 맞춰가지고 흰색이면 이 수영복, 저 수영복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흰색으로 골랐고요. 이 눈알도 좀 밝은 걸로 골랐어요.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고른 수경이고요. 코 받침 있잖아요. 여분의 코 받침도 같이 맞습니다. 수경이랑 같은 브랜드 후그 수경 케이스고요. 이 브랜드 수경 케이스 색깔이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분홍색, 주황색, 살구색 배색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넣어서 쓴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플러그. 귀에 물 들어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이어플러그는 꼭 있어야지 수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더 저렴한 제품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귀마개 끈을 수영에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안 잃어버리기 껴다 빼기 편하다 해가지고 끈달린 녀석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색깔이 좀 다양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해서 옐로우로 구입을 했어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걸어놓을게요. 피닉스 실리콘 브라캡 케이스고요. 이것도 수린이 선배님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다 하셔가지고 케이스가 포함된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살게 많죠? 맨몸 운동인데 쿠팡에서 급하게 주문한 애플 워치 충전기입니다. 유럽에서 여행하다가 애플워치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플워치 없이 이렇게 또 반년을 살았는데 그 애플워치가 방수가 되잖아요. 애플워치로 수영하는 것도 좀 기록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애플워치 충전기를 구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워치를 사고 다요고했습니다 배럴에서 구입한 수영복이랑 수모인데요. 키치피치는 그냥 박스에 달랑 넣어왔는데 베럴은 이렇게 수영복 파우치에 제가 구입한 수영복을 넣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좀 센스 있다 생각을 했고요. 베럴 아쿠아 엑스백 스트랩 스임슈트 레인보우 브러쉬 컬러 위중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수영복을 입고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어, 엉덩이가 되게 되고 가슴도 4개가 돼. 등살이 겁나 튀어나오더라고요. 등에도 가슴이 날린 줄 알았어요. 수영복 아 가슴 부분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에 이 실리콘브라를 올리고 수영복을 이렇게 입는 거죠. 수영복이 이렇게 엄청 쫑겨가지고 브라캡이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 등짝은 이렇게 다 파여있는데 여기로 등살, 옆구리살, 허리살 이런 게막다우르루글 튀어나오더라고요. 가슴팍에 배럴 로고 박혀있고요. 그리고 배럴에서 구입한 수모예요. 친구들이 이걸를 보고 노티드 도너 로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수모를 하나씩만 샀는데 어, 저는 두 개를 샀어요. 이 친구가 너무 깜찍해서 꼭 사고 싶더라고요. 나를 막 뽐내고 싶은 거지. 르망고 수모입니다. 르망고, 르망고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그제 나름대로 베럴 수영복에다가 요망고 쓰려고 매치를 해본 거거든요. 쿠팡에서 구입한 스윗스임메시 가방입니다. 가방에서 건어물 냄새,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아 역하네요. 100m 밖에서도 내 가방이다. 이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휘양찰란한 민트 색깔로 <웃음> 구입했습니다. 메시 소재라서 가볍기도 하고 트림이 길어서 에코팩처럼 메고 다닐 수도 있어 뭐 이거 해서 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거 빨아야 될것 같아요. 비린내 너무 나가지고 자갈치시장 온 기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베럴 수영복에 르망고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르망고보다 베럴의베럴 배럴 조합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고민되네요. 애플워치 충전 다 돼서 거의 뭐 반년 만에 찾고 제가 그 사이에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지금 쓰는 폰이랑 다시 페어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지금 껐다가 켰는데 애플워치 3를 쓰고 있어가지고 정말 느리네요. 일단 수영가방 챙겨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애플 워치 동기하는서 근데 머리도 빡빡 감고 들어가야 되지? 응.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에도 감고 응. 나오고 집에 들러서 카드를 챙기고 다시 나가요. 응. 수렁미를 집에 데려다 놓고. 응, 어디로 갈 건데? 수렁이가 응.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어도로가 안녕하세요. 수영 왕초보반 강사 누구입니다. 응, 잘생각해셨겠다야 몸이 그렇게 좋대? 이 3개 있으면은 응. 일주일 동안. 니또 너무 좋은 있나? 많지! 응. 너무 에바하는 것 같아서 자종했지. 야, 이쁜 소문 많더라. 꾸미, 잘 있어. 소린이들, 갔다 올게. 없는 내가 산건안 좋겠다. 라 짠 친구 집에서 입학하고 캘린더 뜯으려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녹차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평화가 똑똑한... 누구? 아, 이 너무 술마하에 편지는 거 같지? 하나도 안되지네같이 살면 안 어, 아, 아. 아. 아. 아. 겠다 왜?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달 어, 나, 어, 설명해 어, 나, 고 나, 어, 나, 어, 지라고 하는데 발전은 없 어, 나, 어, 어, 나, 어, 맞나 음, 물에 떠서 화가하우는 하지 않을까? 한두 주지 않을까? 음. 그 뭐야? 핑크 고무줄 뭐뭐 했어? 됐다 응. with <laughs> that. 지도 데리고 가라고. 뿜이 수영할래. 엄마는 못하는데. 엄마는 못해. 에? 자, 주로 다음 날에 빗소 다섯 시간 오래 있었네 힘들 시간 들어힘들 맛있다 어힘수어수들수힘왜 <웃음> <수릉, 수릉, 웃음> <수릉. 웃음> 이렇게 어힘들니들어힘어야야어 <웃음> 진짜, 어. 어. 어. <웃음>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지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내려 <웃음> 아빠 내려요. <웃음> 1 6강산다 <가진다>. 중보로토까지 <웃음> 그고 <하고> 간다.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일이고조 <웃음> <저> 2위로 올라갔어. 조 <웃음> 4위였는데 2위로 올라갔다. 완전 드라마 아니야? 다들 광고 하나씩 들라와 동미의. 동미 기적이다. 와 진짜 멋있다. 왜를안를안 끝나노? <웃음> 에? 에? 비켜스으로 어, 왜안 끝내노? <웃음> <웃음> 저사람 멘탈 나가는 거 같아. 저 선수. <웃음> 오늘의 초콜릿입니다. 새벽에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많이 따갑네요. 그래도 초코도 이기고 16강까지 진출해가지고 기분이 째져. 에서 주문한 바닐라빈 시럽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럽 뿌려 먹기 편하게 마개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새 시럽통에다가 갈아 끼워 줄게요. 짠! 사장님이 시럽은 냉장보관하라고 하셔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팽이버섯, 베이컨 말이? 뭐 그런 거를 만들어봤는데 팽이버섯에 베이컨이 안 말려가지고 어 망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잘안 해먹으니까 이게 진짜 폼이 떨어지네요. 점심 먹고 채비 해가지고 수영 다녀오려고 합니다. 친구랑 수영 한판 하기로 했어요. 수영하고 집에 와서 또 준비해가지고 알바를 하나 돼서 오늘 면접 겸 교육 겸 해서 다녀오로 했거든요 수영장 갔다가 집에 와서 완전 기절했어요. <웃음> 면접 보러 가야 돼서 일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좀 끼에 가까운 아인데, 사회생활 할 때는 진짜 극, 극, 극, 극, 극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사회에서 원하는 일꾼들은 또 이잖아요. 인사 재질에 인간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일단 가서 사람 좋은 척, 싹싹한 척, 성실한 척,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해보려고요. 수영할 때 소경 쓰잖아요. 다크서클처럼 소경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첫출근 CK 멘투에무난하게 청바지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왔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 가기 전에 제가 막청이란청은다할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 뚝딱거리고 실수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실수하긴 했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잘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내일도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라면 먹고 씻고 자려고요. 영상 편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 고 오늘은 하트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한테집 상속을 하지 않으신 건그 때문 아닌가요? 오늘은 하트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음심은, 쭈꾸미 삼겹살 볶음. 음, 엎드려. 엎드려. 제가 수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수영 가땐 괜찮거든요. 수영하고 이 씻고 나올 때는 젖은 채로 나가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방안 용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도매 거래처에서 바라클라를 하나 내려봤는데 생각했던 느낌이랑 또좀 다른데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하려고 세 개를 깔별로 내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보고 문제가 없고 만족스럽고 업데이트를 해서 판매를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때 판매를 해볼까 싶어요. 지금 이게 맞나 싶어요. 뭐가 제 깊. 느낌이고 말하기도 힘들어. 쏘다 면 귀는 따뜻할 것 같아요. 카린 벤제마의 공백을 메우지 않았고 지금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1차전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 이제 경기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됩니다.